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버워치 게임 채널인데 제로투를 외칩니까? 만약에 제로투를 하실 거라면은 오버워치 캐릭터가 춤추는 걸 하세요.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. 이것도 삭제하시고, 정리를 하세요. 구독자가 제일 적은 사람에게 고정해줍니다. 이것도 지우시고, 4사 시간에 답글다이기.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. 채널에 관련이 없는 건다 지우세요. 그냥. 지금 오버워치 하다가 배그하시고 막 여러가지 게임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, 한가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.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스카이제트님 만약 에 본인의 목소리 못 넣는다 그러면은 타입 캐 테스트라고 이용해서 더빙에 넣으시고 채널에 도움이 안 되는 영상들 찍지 마시고 지금처럼 쇼츠 영상과 편집 영상을 번갈아 가면서 다른 분들 채널하고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지 구독을 누르고 그러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